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라면입니다 휴대와 조리가 간편하고 맛도 괜찮아서 많은 분들이 라면을 이용하시죠 대한민국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을 시작으로 현대에 들어서 국물 없이 조리해 먹는 짜장라면과 찬물에 헹궈 먹는 비빔면 및 냉면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라면이 등장을 했는데요 베트남도 라면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음식을 차갑게 먹는 문화가 아직 생소해서 그런지 비빔면이나 냉면과 같은 면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한인마트에는 비빔면과 인스턴트 냉면이 판매되고 가 있긴 하죠 롯데마트에는 물론 베트남의 편의점에도 한국라면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라면은 가격대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 오뚜기의 경우 500원 전후인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라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라면에 비하면 역시나 많이 비싸긴 하죠. 베트남 라면의 특징은 용량이 75에서 80g으로 평균 130g인 한국 라면에비해 60%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통 라면 2개 정도를 끓여 드시는 분들의 경우 베트남 라면을 드실 때 3개를 끓여야 한국 라면 2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포만감이 올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라면은 베트남에서 가장 대중적인 하오하오 라면인데요 하오의 뜻은 중국어의 하오와 같은 좋다는 뜻입니다 용량은 75g이고 가격은 3,500동 한국동 환산시 180원입니다 컵라면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컵라면의 경우 봉지라면보다 조금 적은 양에 가격은 3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팔도에서는 현지인인 베트남 사람들을 타겟으로 포레노라는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양은 100g으로 타 베트남라면보다 조금 많은 편이고 한국라면보다는 조금 적은 양이네요. 그리고 맛은 그냥 한국라면 맛입니다. 베트남라면의 경우 조리법이 한국라면과 좀 다른데요. 보통 한국 봉지라면의 경우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올려서 물이 팔팔 끓으면 거기에 스프와 면을 넣고 3에서 4분 정도 끓여주다가 먹는 데 비해 베트남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그릇에 면과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컵라면처럼 불려먹는 방식입니다 라면이라고 하여 면이 한가지 종류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쌀국수면을 비롯하여 분이라고 불리는 가는 국수면 그리고 쌀국수면보다 조금 굵은 중국당면 비슷하게 생긴 라면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조리하는 모습을 보실까요? 먼저 보여드릴 인스턴트 라면은 반다구어라고 하는 라면입니다 반다구어는 원래 하이퐁 지역의 음식인데요 하이퐁이 어디냐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하이퐁은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한두로시입니다. 아무튼 이 반다꾸어 라면을 열어보면 속에는 중국 당면처럼 생긴 넓적한 면과 삼문칼의 포장지처럼 생긴 건더기 그리고 분말 스프와 다른 정체물을 스프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의 가격은 롯데마트 기준 18,500동으로 베트남 봉지라면 치고는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릇에 면을 넣고 그 위에 모든 스프를 다 넣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조리는 끝이 나는데요 양이 한 젓가락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추가로 소고기 쌀국수인 퍼보를 하나 더 준비하였습니다 퍼보의 경우에는 구성품이 면과 스프 그리고 조리후 뿌려 먹는 소스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빨간색은 칠리 소스 그리고 보라색은 기름 소스입니다 베트남어로 고이 여우라고 쓰여 있어서 머리를 감다는 뜻의 고이다우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포장지의 뜻의 고이와 기름이라는 뜻에 여우가 합쳐져서 기름봉투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인스턴트 면을 준비하여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은 굳이 덮지 않아도 잘 익더라고요. 그리고 3분을 기다려준 다음에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가 빠졌네요. 김치를 가져와서 라면과 함께 시식을 해보았습니다. 쇠고기 쌀국수는 익은 다음에 소스를 넣고 국물에 소스를 불어 한 젓가락 해본 결과 그냥 길에서 파는 1, 2만동짜리 쌀국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반딧구어를 국물부터 한 수저 떠먹어보니 진짜 태어나서 먹어본 인스턴트 라면의 끝판왕이었죠. 베트남에 이제까지 수년간 살면서 왜 이제서야 이 맛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억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면은 그냥 쌀국수와 비슷한 면의 맛인데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3분 칼의 포장지에 들어있던 건더기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판매하는 다른 면요리 이상의 맛인데다가 이 제품은 지인들이 놀러오면 꼭사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는 부르지만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초반에 설명한 하우하우 라면을 추가로 조리해보았습니다 절대 배가 덜 차서 끓이는게 아니고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저 라면의 모양이 베트남 라면 모양의 베이스입니다 스프는 건더기와 분말 스프가 함께 들어있고 조미우 스프는 따로 포장되어 들어있는데요 그냥 한 번에 다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베트남 라면은 생라면으로 먹어도 상당히 고소한 맛인데요 어릴 적 먹던 라면 땅이랑 비슷한 맛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먹었던 쌀국수면의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없으리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면이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이 라면의 맛은 한국 엔사의 육개장 사발면과 가장 흡사한 맛이라 그런 것 같네요 여행을 오셔서 라면을 드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한국 선물용 혹은 기념으로 구입해 가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다꾸어 라면을 강추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